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1번째 러브레터입니다. 111번째가 111이네요. 제목은 인정하는 사랑, 인정하는 사랑. 영어 성경 내용 중에서 외우시면 좋겠는 가장 쉬운 제가 역시 줄인 겁니다. Everything is yours. Everything is yours.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 어, everything belongs to you. 당신에게 속했다. 당신의 속했다 소유다 Everything belongs to you.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원래는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is yours. 이뒤 뒤에, Everything 뒤에 전치사고가 붙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데이이 k 킹이이 d 이이제 성전을 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했던 찬양, 뭐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볼 제, 어, 영어로 역대상은 First Chronicles 죠 First Chronicles 네, Chapter 29, Verse 11 이고요. 어, 역시 이걸 녹음하기 전에 10절부터 이데이비드의 찬양 10절부터 한 19절 정도까지 세 가지 번역본 CV하고 더 메시지하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 NIV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밑에 이제 띄어 놓을 텐데 읽어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참 감동이 좀 있었어요. 음제 마음에 요즘에 신께서 주시는 생각은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예, 서 같이 한번 또 신과 사랑이 빠진 크리스 저의 좌충우돌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어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홍대 쪽에서 카페를 어찌 하다가 운영을 한지 이제 6월이면은 2년 차가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죠. 예, 지난 주 중에 예 지난주 수요일인가 제가 이제 같이 탁구를 열심히 쳤었고 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남의 뱅뱅사거리 쪽에서 카페를 한십년 가까이 하고 있는 좀한 분을 좀 친한 분이에요. 예 그분한테 이제 카페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도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놀러 오라고 저한테 헤어진 다음에 카톡을 보냈던데 예, 저도 한번 뭐 이걸 가끔 듣는다고 그러셔서 어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어쨌든 저 제가 어 자주 방문해서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 카페를 하려면 그분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직접 로스팅도 하고 예참 커피도 마시, 맛있어요 예 맛있고 어 그분 <웃음> 광고해드려야겠다 그분이 운영하는 카페 그분이 얼마나 신학생 열심히 하는지 이 작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이 끝나셨는지 헤세드라는 예, 뱅뱅사고리 헤세드라는 헤세드가 예,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예, 그분은 거의 웬만한 신학생보다 더 시장 상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은 뭐 전도하려고 그러고 했던 거 굉장히 열심히 분이에요. 예, 그래서 헤세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커피 맛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볼 겸이 업소에 어떤 원두를 쓰고 블렌딩이 어떻고 로스팅을 직접 하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러 갔던 것도 있어요. 반갑게 이제 하려고 해서 한몇 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옆으로 초, 초반부터 세네요. 어, 근데 이제 저희 카페는 어찌 하다보니 위치적인 측면도 있고 어 동네 대상으로 지역 카페라기 보다는 홍대라는 상권이 약간 유흥지나 여행 여행지에 가깝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외국 사람들 그리고 뭐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홍대에서 카페를 하게 될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막상 2년, 2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해 오다 보니 아이 지역의 상권은 일반적인 상권은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연예인 팬클럽들이 그 해당 스타의 생일 때가 되면 이제 이벤트 식으로 카페를 이제 자기네가 이제 대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 카페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니까 이제 많이 이벤트 취소도 됐고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어그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예, 그분들도 되게 자기나 잘못하면 해당 스타가 욕을 먹으니까 되게 신중하게 진행을 하세요. 간혹 음 오늘 제목이 인정하는 사랑이잖아요. 예, 간혹 그 이제 방탄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 젊은 부모님과 어린 학생 중학생이란 초등학생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예. 그러면 어 이제 <웃음> 그 아이는 좋아서 이게 보통 이제 방탄 정도가 되면 홍대에 많은 카페들에서 그 해당 생일날 이벤트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테이크아웃식으로 이제 카페 뭐 음료나 디저트를 사면 컵홀더 해당 스타일 사진이 들어있는 컵홀더나 뭐그 사람에 관련된 굿즈 주로 뭐 이렇게 사진이나 엽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키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팬클럽에서 이제 카페에 가져오면 이제 대신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많은 카페서 에 진행이 되니까 이제 애들은 많은 걸 다양하게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쫓아온 어머니나 아버지나 때로는 그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단하시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도 아닌데, 그냥 잘 주로 이제 딸들이 많이 와요. 아들들이 오는 경우보다는. 저는 여자분들이, 어, 나쁘게 얘기하면 은 너무 호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카페를 인형 가까이 이제 이런 이벤트를 지켜본 저의 느낌은, 아, 좀 순수하다. 순수하게 좋아한다. 사실 이 커플도 뭐 이벤트, 생일 이벤트라는 이벤트는 제가 관찰했을 때는 굉장히 건전한 문화예요. 뭐 여기서 누가 뭐 술을 먹고 이런 문화도 아니고, 예, 그냥 낮 시간 동안 이렇게 해당 스타의 이벤트가 열리는 카페들을 커플도 예,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투어가 있다는 거 전혀 몰랐는데 저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면은 오늘 선이 굉장히 기네요어쨌든 오면은 가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쳐가지고 딸한테 야니가 계산해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러면은 이제 그딸내미또 미안하니까 엄마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아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를 보통 안해요.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이제 계산을 아, 아 저거를 계산하면 내가 저거를 받는구나 막 사진을 받는구나 신나가지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을 보다가 이제 바쁘지 않은 경우에 그 어머니 좀 웃기고 싶어서 지친 어머니 웃기려고 제가 한마디를 던져요. 뭐, 저를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좀 장난치고 이런 거 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니가 계산해, 그럼.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아, 그, 그러네요. 뭐 이러면서, 야, 너 엄마 말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웃음> 진짜 그 독립해서 자기가 벌어서 쓰기 전에는 사실 용돈도 예,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이 애써서 번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혹시 듣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어 그를 부모님이 부모님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정하는 사랑. 예. 아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구나. 예. 뭐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어 오늘 도입 괜찮았나요? <웃음> 아 음. 요즘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솔직히 이제 요거 한가지 준비한거를 얘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너무 개인적이라서 그냥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기도, 기도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하여간 이런 쉐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오늘 제목이에요 Everything is yours 모든 것이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주물주 당신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것 예, 어,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저한테 그런 거 계속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어, 다내 건데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음... 제가 이제 저희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카페에 좀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알바생들에게 자주 하는데 오늘도 제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음, 가장 오래 었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었어요. 사장님 카페 음료나 디저트 마음껏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해 주거든요. 제가 그렇지 못하게 하는 가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성경에 보면은 어, 그런 일을 하는 일꾼이나 심지어 밭을 가는 그 가축들까지도 어,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인색하게 제갈를 예, 뭐 물리지 말라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알바생들이 가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갑질한다고. 예. 어, 그러니까 제, 하나님이 오늘 generously란 단어가 이제 그 오늘 역대상 이십구장 그 해당 부분에 나오는데 generously는요 퍼주는 거예요. 원어민들한테 물어봤으니까 마음이 관대하다는 뜻보다는 진짜 손이 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걸 떠나서 굉장히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잘 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색하고 남을 등쳐먹고 사이비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예. 어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가 해주는 편인데, 저도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장으로서 선을 걸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오래 있었던 친구가, 어, 거의 딸벌 나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 친구 생각하면 아빠 미소를 지을 때가 많아요. 예. 아주 귀인이에요. 저희 카페 계속 들으셨던 분도 왜 그러신지 알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일들 일반적인 알바생들이 할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이제 카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박차를 가지 않고 좀 게으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제재와 지시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 그래놓고 이행을 안 하고 근데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은 계속 리마인딩을 시켜요. 물론 자기가 하는 거는 기본이고 훌륭한 친구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선을 그을 때가 있는데 이제 다 이제 제가 g e n e r u s l y 정말 하다가 이렇게 선을 영어로 줄어들 라인이라고 하죠. 라인을 확 거버리면 사람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 친구도 본의 아니게 어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노우라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할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가족 같으니까 그게 좀 지나서 그 친구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내 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물론 제가 제가 장비라든지 제 돈으로 다 샀죠 그러니까 다내 거는 맞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좀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굉장히 섭섭했었다고 되게 거짓말 안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어 하여튼간 뭐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어,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가끔 얘기를 해요 이제 서로 막 장난치는 타이밍에서 다내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이 소유권 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어최근엔또 제가 카페가 있는 건물에서 이 소유권과 관련된 다툼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건물이 이제 인제 제 위층에는 사무실이고 저밑에는뭐 이제 어 음식점을 가장한 술집이 있습니다. 거의 클럽이라고 봐야 되는데 총대는 사실 클럽 문화 굉장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쎕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술 먹고 절제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간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놓고 자기네 업시간 끝났다고 그냥 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카페는 깔끔한 이미지가 생명인 든지 굉장히 이제 먹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좀 개선이 되는 것 같다가 또안 되고 했던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 엘리베이터는 사실 공동이, 공동이 사, 그러니까 공용시설이고요. 사실 엘리베이터 이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죠. 따로 있죠. 그래서 건물주한테까지 제가 정식 컴플레인 안 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카페 후기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이제 억셉트가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저희도 가끔 청소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십니다.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 분이 항상 계시진 않거든요. 청소하는 시간이 있는데 등간 타이밍 안 맞으면은 저희는 오픈을 하는데 굉장히 지나치게 어우러져 있다든지. 예, 뭐 담배 냄새가 가득 차 있다든지,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후기가 딱 올라온 거예요. 5점 만점에 0 5 점을 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노숙자 냄새가 납니다. 어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을 지하 사장님한테 정식으로 하고, 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건물주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제 건물주 부부가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신데. 제가 이제 한번 만났어요. 뭐 찾아오셔가지고 어 미팅을 잘 가졌는데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게를 내놓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분들 저를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하여간 이제 건강도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이제 컴플레인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 4층 사장님 먼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4층도 이제 뭐 광고 대행사 이런 뭔 사장님은 좋으신데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오면 다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여러분 그런 홍보에 그런 책임자들이 오면 이미지가 중요한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얘기를 했더니 어그 건물주 분들이 지하 사장에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싹 사라지고 뭔가 변화가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건물주한테 혼난 모양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또 상황이 타이밍이 다 있다는 거죠. 예. 어. 소유권을 또 인정받기 원하고요 제가 뭐 알바생들에게 제가 사장으로서 저희 소유권 인정받기 원했는데 알바생이 타이밍이 안 좋아서 상처받았던 예아제 기억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안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카페에 요즘에 디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이제 크로플 같은 걸 해서 이제 오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어 이제 케이크 같은 걸좀 만들었었어요. 예, 잘하는 분도 직원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없고 어, 베이킹 좋아하는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들고 뭐 하여튼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당근 케이크를 시도를 했는데 당근 케이크 좀 어렵더라고요. 크림치즈 들어가고 예. 제가 당근 치즈를 당근 치즈를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알바생한테 제가 준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웃음> 일부를 준다는 얘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으로 다 가져가려다가 제가 스탑을 야 니가 다 갖고 가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적이 있는 건 그때 이제 다내거라 그랬는지 하여간 정확히 언제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아 <웃음> 갑자기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장으로서 건물주로서 예. 뭐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늘 예. 같은 이런 일들로 소유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으로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정말 날마다 세상에서는 넘치고요 뭐 뉴스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작은 회사면 작은 회사 뭐큰 회사면 큰 회사 대기업 뭐 창작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음, 근데 제가 오늘 간만에 좀 쉬면서 하늘을 간만에 정말 봤는데 창조의 주인 이 광활한 하늘 푸른 하늘을 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어이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코딱지만 할거 아니에요 이 좁, 좁은 건물 하나 거기서도 뭐 한층 또는 일부 뭐그몇 평에서 빡터지게 싸우고 뭐 주차자리 때문에 또 싸우고 예, 주차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가게를 마음에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려고 했던 근처에 어느 이제 제거 관련 사장님이 차 이제 지정 주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했다가 딱지가 하필이면 그 계약하겠다고 한날 떼가지고 계약 취소된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건물주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여러분 예, 특히 제가 또 영어 가르치는 강남역 근처는 더 난리에요 주차 자리 구하기 하늘의별따기고요 월주차 이런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런 제가 강남에 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서민이에요 진짜 서민 그래서 이런 홍대나 강남같이 정말 초 그런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싼 지역에서 제, 저의 결론은 자동차는 결혼 전에는 저는 자동차를 끌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주차 자리 잡기도 비싸고 불편하고 이게 차가 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급할 때 택시를 탄다든지 짐을 나를 때좀 소카 같은 공유차 잘돼 있잖아요. 시스템. 그래서 저도 막 궁금한 전기차나 이런 것도 뭐 놀러 가거나 짐을 날라야 될때 가끔 빌려서 이제 그냥 그때만 이용하고 뭐 경제적이죠. 예. 마음 같아서는 사실 자동차도 많이 없고 인구밀도 아주 높은 사람이 너무 없으면 무서우니까 인구밀도 아주 높지 않은 그런 데 살고 싶어요 저는 어 오늘은 말씀에 대한 부분 지금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어서 이 정말 다윗의 찬양 그 성전을 드리면서 드렸던 드린 후에 드렸던 찬양을 보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오늘 제목이에요. 다윗은 인정하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을 사랑하셨을 테고 다윗이 더 이뻐 보였던 이유는. 많은 정말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셨는데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를 포함서 근데 다윗 다윗이 그 특별하게 한 이유는 다윗이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다윗은 신을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의 주인을 창조의 주인으로 정말 깊이 예,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전 존재로 그 마음의 그 깊은 부분부터 밑바닥부터 인정을 끊임없이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그런 크고 높은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그것도 예,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다윗을 좋아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감히 확신을 합니다 오늘 그 제가 먼저 봤던 부분 그 역대상 r s t Chronicles 29장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거 씨입입니다 They belong to you And we have only given back what is already yours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는 그냥 what is already yours 이미 당신 거인 거 그냥 돌려주었던 거다 That's it 그게 다다 15절 We are only foreigners living here on earth for a while 우리는 여기 지구상에 잠시 살고 있는 foreigners 우리 foreigners가 외국인들이에요 Only foreigners 외국인들의 이방인들의 불과하다 다른 바로 밑에 영어 성경 번역본 NIV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Uh, we are foreigners and strangers in your sight. 당신의 시야에서는 in your sight, we are foreigners and strangers. 예, yeah, strangers 여러분 낯선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foreigners 요즘에 뭐 해외 살고 있는 한국 교포나 아시아 사람들이 막 그런 어택을 당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제3 세계 사람들 무시하는 거뭐 그런 것도 있고요. Yeah. 그 다음에 NIV 본 김에 그 15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요 Our days on earth are like a shadow without hope 되게 비관적인데 되게 팩트 폭격이에요 팩폭이에요 제가 볼땐 Our days on earth 우리 지구상의 우리의 날들은 a like a shadow s h a 가 여러분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without hope 희망이 없는 예 신을 떠나서 창조의 주인을 떠나서 우리의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CV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CV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15절 부분 보면 은아 아 CV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깐 못 찾겠.. 못 찾겠네 어.. 음.. 아, Disappear란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 잘못 찾겠네요 어, Suddenly disappear란 표현이 아 여기 나오네요 예 15절.. CV에 보면 Like a shadow that suddenly disappears We will soon be gone 우리가 곧 사라지는데 like a shadow 이건 똑같네요 NIB나 그림자가 여러분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라지잖아요 like a shadow that suddenly disappears disappears 그냥 magic 마법처럼 마술처럼 사라,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림자와 같다 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을 힘들게 지어놓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당신이 주신 거 당신 거 그냥 돌려준 거고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다가 가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느냐 이 인정하는 사랑 오늘 제목 이거에 이거를 에이거 저는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도 망각하고 그런 실수했을 때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좀 진실이죠 예,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유 잘못돼서 하나님이 화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 이런 인정하는 사랑 어,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늘 본문의 역대상 29장 10 절부터 이 다윗의 찬양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영어 번역본 밑에다가 해놓고요 19절에 보면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19절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살러몬이라는 아들도 지혜에 정말 s y s 살러몬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장 현명한 인간의 전도서의 저자로 또 알려져 있죠 이... 아들 위한 기도도 너무 멋져요 And give Solomon the desire to completely obey your laws and teachings And the desire to build the temple Desire를 달라고 어떤 열망을 달라고 억지가 아니라 열망을 달라고 온전히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는 좀 맹종이 아닌 이상에는 이 마음속에 그런 desire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제가 오늘 카톡에 프로필 거기 영어 이제 가끔 제가 감명 깊은 거를 이렇게 프로필에 적어 놓는데 오늘 바꿨어요. 간만에 여기 오늘 읽다가 부사들을 나온 부사들이 너무 좋아요. Voluntarily 자원해서 voluntarily. 이건 아, 안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어느 번역본인가가 네 개가 아 여기군요. 역시 더 메시지 번역본은 참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세지 번역본에 보면 네 가지 부사가 나와요 음, Honestly, Happily, Freely, Willingly 다시 한번 Honestly, 정직하게, Happily, 행복하게 Freely, 자유롭게, Willingly, 기꺼이 What joy 대단한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 기쁜 척이 아니라요 What joy 이렇게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신이 높은 분인지 인정할 수 있는 신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낮은 하찮은 존재인지를 어, 깨닫는 가운데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그 감탄과 감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메시지는 이것만 얘기하고 진짜 마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was, it was all yours in the first place 원래 다 당신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 거였다는 거예요 It was all yours in the first place I know, dear God, did you care nothing for the surface? 껍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나게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다가 아이 껍데기 너무 멋있는 거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I know dear God that you care nothing for the surface You want us, our true selves 우리 자신 진짜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 And So I have given from the heart 내가 마음으로부터 드린다는 거예요 예.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Honestly, happily, freely, willingly 어... 저는 크리스천의 비극이 음,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정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도 잃어버렸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도 잃어버렸고 뭐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의 생명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게 정직하게 행복하지도 않고, 뭐 자유롭지도 않고, 네, 기꺼이 드리는 것도 아닌,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는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왔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다르다든지, 이게 좀 어릴수록 되게 솔직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I don't want to be like them I don't want to be like one of them 아,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나 되고 싶지 않다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를 일방적으로 까는 건 아니고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 뭐 저부터 저부터 예, 인정하는 사랑을 시작해야죠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